네. 분사공문이 있어요. 네. 가 만들어 볼게요, 분사공문을. 네. 자, eating food. 네. I feel happy. 아, 네네. 이거 처음에, because I eat food, I feel happy 잖아요. 이거는 지금, 주저, 주절의 주어, 네. 아닌가 주절의 이 동사의 네. 주체 행위랑 네. 이것도 바꾸면 똑같잖아요. 종속절의 네. 주어랑 네. 네.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예문이 바꾸기 전에 예문이 네. 어.